십이 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오늘 밖에 나가보니까 엄청 추워. 오늘 1월 마지막 날 주일 낮 12시 우리 유초등부 공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시편 말씀 선생님 읽을게요. 주의 능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진해서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 같이 외우면서 공과에시 시작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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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분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오늘 태호가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태호 나오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소련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음의 세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된지, 된제 모르고 제... 지금 제 용서 주시고, 하나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 학교 가지 못, 코로나도 학교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말, 가, 나, 마, 말, 만나가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항심 믿고, 사, 살아가게 해주셔서, 예배에, 만나는 시간까지 저희를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희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수희.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당할, 당,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어, 어,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덜란스도 할거에요. 아멘. 고마워요. 수희. 네덜란드도 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 괜찮아요. 다 읽었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찬양 부를 건데 우리 작년에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이야. 윤지 선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 말씀 배웠는데 오늘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사도신경 찬양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또 기억해 보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자 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자 우리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짠짠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 부분을 배웠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혼자서 믿지 않고 같이 바울도 신라도 엄마도 딸도 아들도 우리 모두 같이 믿는 것한 가지 믿음을 가지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같이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서로 교통하는 것. 그렇지자 오늘은 드디어 그 마지막 부분인데 그 다음 부분은 뭘까? 우리 제일 어린 유치부 친구들도 너무 잘 알지? 그 다음은 몸이 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이고 사도신경이 끝나기 때문에 사도신경 찬양도 특별히 불렀지요. 자, 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수 없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지금 볼수 없고 영원히 사는 것도 지금 볼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요. 그 사실을 믿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난 몇주 동안에 우리가 바울 얘기했었잖아. 바울이 어, 엄마! 이, 어, 이, 이 간수 바, 바울의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곳 이곳이 어디라고 했었지? 비비비비빌리뽀 빌리뽀에서 바울이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수희가 읽어준 내용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랬어.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지 하시자 하게 하시지 않는데. 그리고 용기를 가지게 하신대. 왜냐?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인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 어,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한 교회. 이 작은 작은 벽돌들처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교회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중에서, 어, 한 벽돌. 이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 자세히 봐봐 여러분. 한 벽돌이 움직인다. 그 중에 있는 한 벽돌, 한 성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랑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야. 퀴즈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이 사람은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벌써 믿고 편안히, 평안히 잠든 사람이야. 이름은 두글자인데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엄마가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뛰어보냈어.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이 바구니를 발견해서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어.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계수하는 대로 모세야. 모세.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대. 그래서 이집트 궁전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것을 오,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대. 그래서 모세는 궁전을 떠나서 사막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었어. 여러분 여름 성경 읽기 할때이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 모세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었고 또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사막의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막만나간 나와서 같이 먹기도 했고 매출하기도 와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 그리고 시내 산이라는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십계명을 받기도 했었어. 그리고 아름다운 성막 하나님이 나의 텐트를 지어라 했을 때그 말씀을 받아서 성막을 짓기도 했었어. 근데 거의 다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한테 모세,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게 하고 너는 여기서 빠이빠이 해. 오 모세는 너무너무 가나한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가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외운 우리가 배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모세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모세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것 같아. 그래서 모세는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편안하게 눈을 감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했어. Dear Israel people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용감하게 해.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 이렇게 부탁했어.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바이바이, see you again, 나중에 만나, 그리고 떠날 수 있었어. 그런데 이걸 잘 들어보니까 바울이 오늘 했던 말, 수희가 읽어준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하나님 한 말씀을 믿는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모세도, 바울도 모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영원히 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겪는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어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이 끝났는데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 칭찬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어, 선생님들과 같이 이 말씀을 더 나눠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믿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각 반으로 나눠질게요